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는요. 바로 아주 귀여운 카카오 프렌즈 이모티콘 소개하는 PPT입니다. 와우! 되게 귀엽죠? 자, 이렇게 귀여운데 이거를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요렇게. 어떤가요? 이전 것과 약간 좀 다르지 않나요? 자, 이미지가 이제 아래쪽 도형과 비슷하게 이제 원형으로 좀 잘릴 수 있게끔 좀더 깜찍하고 좀더 예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배우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 프렌즈 이모티콘 소개라고 제가 텍스트 상자를 넣어 뒀고요. 이제 여기에 원, 도형만 삽입하면 되겠는데요. 원, 도형 같은 경우에는 삽입. 도형. 여기 있는 타원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냥 그리게 되면 이게 뭐 이게 원인지 타원인지 뭐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원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는 Shift키를 누른 채 그려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이원 도형을 그리신 다음에 이제 오른쪽과 아래쪽에 하나씩 똑같은 도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이것을 살짝 오른쪽으로 드래그 시켜 주면 와우 복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두개다 선택해 볼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면 와우 복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동 아래쪽으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이동하면 복사가 되는 거죠 자 이, 이게 뭐냐면 바로 수직 수평 복사입니다 자, 수직 수평 복사를 활용하면 파워포인트 만들 때 훨씬 빠르게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도형을 넣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색상을 채워 넣을 건데요 자 여기에 색상을 집어넣었고요 여기에 이렇게 아이콘까지 다 미리 집어넣어봤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만 넣어도 정말 예쁜데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예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따라하시면 돼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만드실 필요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만들면 뭔가 꼭 얘네들이 여기 노란색 뒤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런 식으로 만드는 것을 되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조금 귀찮긴 하더라도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요거 요 이미지를 여기 원의 모양에 맞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이렇게 아이콘을 집어 넣어 봤구요 그리고 이 아이콘을 조금 더 크게 키워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좀더 넘어갈 듯한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되겠죠 여기 뒤에 있는 원 도형보다 조금 더 튀어나온 것을 볼수 있어요 이 정도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그림도구 서식에 가시면 오른쪽에 자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르기를 눌러주면 여기에 도형에 맞춰 자르기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서 타원을 선택합니다 어? 눌렀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죠? 그런데 이미지는 현재 이미 동그랗게 잘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자르기를 그냥 눌러주시면 모양이 생깁니다. 자, 여기 아주 얕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모양 있죠? 여기가 잘려지는 부분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이 검정색 발을 뒤에 있는 이 원의 모양만큼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줬구요 그리고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눌러주시기만 하면 와우 되게 귀엽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해줄 수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뭘 눌러야 한다 그랬죠 상단에 있는 그림 도구 서식 자르기 도형에 맞춰 자르기 타원 선택해주고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잘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르기 누른 다음에 여기 검정색 발을 원의 모양만큼 잘라주시는 거죠. 그러면 뿅 잘려지게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르기 눌러준 다음에 원 모양만큼 잘라줄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크기 좀더 키워주시고 자르기 도형에 맞춰 자르기 원 자르기 눌러주시고 크기를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와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 이런 방식으로 자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만 한다면 나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정말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요런 것처럼 되게 귀엽게 여러분들만의 ppt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멋진 아이콘과 그리고 이미지 활용법을 마음대로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좋았다면 뭐 눌러야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야 되겠죠? 이제세상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